루디, 아일린, 세븐나이츠 세상을 파괴신으로부터 구해낸 마지막 영웅들 역겨워 살려고 애쓰지마 결국 모두 죽게 될 테니까 세븐나이츠투에서 다시 시작되는 세인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세븐나이츠2의 정식 오픈 날짜가 나왔습니다 저번 쇼케이스에선 11월 중 오픈한다고만 알려졌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공식 포럼에 11월 18일 날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서버 관련 내용도 나왔는데 와 어? 놀랍게도 통합 서버로 하나의 서버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 추후에 신규 서버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처음부터 이렇게 한개의 서버로 시작하는 게임은 처음보네요 어, 과연 오픈날 서버가 버틸려나 그리고 모바일 기기에 최소 사양이 공개됐는데요 모바일 기기만 있는거 봐선 세나2는 크로스 플랫폼으로 PC버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최소 사양의 아이폰은 아이폰 6S OS버전은 iOS 10.0부터가 최소 사양이고요 안드로이드에서는 갤럭시 S6 어, 최소 OS 버전은 안드로이드 7.0 누가 버전에서부터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최소 사양의 기기의 경우는 오픈 시점 및 어, 기기의 최신 버전에 따라서 플레이 자체가 어을수 있다고 이렇게 주의사항이 있네요. 자, PC 쪽에서는 애플레어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어디 애플레어에서 완벽하게 호환이 될까요? 일단 국내에서는 블루스택, LD플레이어, 녹스 이렇게 세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하니 PC로 즐기실 분들은 한번 준비해보시는게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세븐나이트 1에서의 영웅들이 나오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스토리가 진행됨에 있어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공식 유튜브에서 선공개된 캐릭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초 정도의 짧은 영상이라 스킬이 제대로 확인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네요 아래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세븐나이츠 공식 유튜브에서 모든 캐릭터의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븐나이츠 2의 정식 오픈 일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